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이지영 강사라는 분이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주제다 했는데 역시 샌델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 유료 소개 광고 영상이라고 첨보는 분이어서 검색해보니 현시점 생윤윤사 사문 1타 강사라고 나오네요. 뭔 개소리야!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과목 1등 입시 강사시랍니다. 최전성기 시즌 1년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Wow. 암튼 그쪽에서 유명한 분인가 봅니다. 혹시 사탄과목 미모로 유명했던 그분인가 했는데 아니더군요. 마... 제가 생델 교수의 강연을 강명 깊게 본 적이 있고 당시 매우 공감했지만 다시금 그 주제를 접하고 이지영이라는 강사분이 전달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불편을 넘어 위분조차 발끈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 이사회가 변한 것인지 만 마... 한번 보시죠. 사실 나의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전국에서 나처럼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들게 살았고 정말 스타 강사로 이름이 알려진 이후에도 하루에 밥 먹는 시간 10분이 아까워서 7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태우면서 하루에 3, 4시간을 그것도 책상에서 엎드려서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20대, 30대를 보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거든. 누가 나한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성공한 것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고 라 물어보면 나는 정말 피땀 눈물 나는 노력이었다고 얘기를 해. 처음엔 자기 처럼이 그러... 아니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역경을 딛고 성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 노력의 성과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수능을 언급하고 능력권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능력주의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어왔던,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어왔던 수능은 과연 공정했던 걸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능력주의의 허상과 함정을 얘기해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온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뿌리째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과연 이지영이 얻은 성공과 이지영이 얻은 성취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능력과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당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 능력주의가 만능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능력주의의 약점이나 비판도 언젠가는 이 사회가 생각해볼 만한 사안은 맞는 것 같은데 현 대한민국의 시국과는 맞지 않는 주제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가 만연해서 문제가 아니라 능력주의가 배제되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있는 평민들이 울분을 품어야 했던 과거의 신분 세습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보았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고위층의 특권화 세습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 무슨 할당제니 원의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선발 과정을 또 추가하면서 능력있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시국입니다.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 당선된 그분조차도 장관 후보로 세습의 의혹이 있는 사람을 내세웠다 여론에 밀려 낙마시켰을 정도입니다. 능력주의는 완전한 이상적인 사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형태입니다. 자본주의처럼 말이지요. 자본주의가 문제이니 공산사회로 가자고 할수 없는 것처럼 능력주의에 문제가 있으니 능력 말고 다른 그 어떤 배려와 아름다운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자는 논리는 아직 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면 재앙입니다. 얼마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현장에 있던 여경 도주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유층 자제가 수능 점수를 더잘 본다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제도라고요. 이재영 강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고위층 자제가그 경쟁조차 하기 싫어서 만든 게 수시 제도입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물타기용으로 그 무슨 배련이 할당제가 같이 도입되었죠. 거기서도 소외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다수의 평범한 상위권 학생들은 또다시 블루를 삼켜야 했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가난한 고학생보다 수능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도입된 수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전형이었습니까? 수능과 수시 중 어느 게더 공정하고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들의 입시 경쟁은 가재 부모들이 일점에 목매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줄세와 커트라인을 정하는 그런 우리가 있게 알아왔던 그런 전형이 아닙니다. 지원 기준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다른 요소들이 적용됩니다. 입시제도위에 군림하며 스카이 캐슬을 비웃었습니다. 공정사회에 기여한 조국씨의 공론은 대, 대한민국에서 공부 안하고 스펙만 가지고 위대를 진학할 수 있는 뒷길이 있다는 비밀을 그들만 알고 있다가 전 국민에게 터뜨렸다는 점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를 꿈꾸는 이들은 을의 수능 점수와 부모재력의 상관 관계를 예로 들리다. 물론 수능보다도 이상적인 선발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도입해야 지요. 그러나 수신이 입학사정인이 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잣대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산입니다. 수시의 잘못은 그 제도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권층의 편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시 도입 이후 재벌과 고위층 자제들의 명문대 입학률이 훨씬 높아진 것을 아시나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배련이 무슨 전형이니? 하는 것들을 같이 도입하고 의도적인지 뭔지 각종 제도가 난립하고 이를 복잡하게 꼬았기 때문에 수지합격률과 집안 재력의 단순 상관관계는 추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반대로 수능이 단순 명표하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도 쉽다는 반증이지요. 그런데 이 강사님은 이후 또 무슨 설문조사를 하셨던데 수능 관련한 어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수능 찬성이 압도적이네요. 귀족중심의 신분제사회를 무너뜨린 건 능력있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평민 출신지식계층이었습니다. 그 이후 도래한 근대사회 역시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을 구실삼아 다시금 음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사님의 의견, 아니 생들 교수의 의견은 이 사회가 충분히 능력제로 돌아가서 거기에 소외된 사람을 돌볼 여유가 생겼을 때나 할수 있는 한가한 소리이고 현 시국에는 공산주의만큼이나 허무 맹랑 아니 이상적인 소리입니다. 약자대려 소외된 이들을 챙기기, 능력이 제일이 아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도 기회를 주고 자리를 줘야 한다. 다 좋습니다. 좋고요. 아름다운 얘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호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상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시도는 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입니다. 히틀러도 어떤 의미에선 이상사회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했을 뿐입니다. 독일 국민들의 지지도 엄청났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멀리 갈 것도 없이 탈레반, 아예에도다 자기 나름의 이상 사회를 계획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상도 얼핏 보기엔 다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사회를 너무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현실의 지옥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린 지식계층도 기득권이 되자 또다시 그들만의 카르트를 만들며 또 다른 신분사회를 획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를 열심히 설명하신 이재영 강사님께는 미안하지만 능력주의 사회는 대한민국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일 뿐입니다. 청년들은 그 무슨 아름다운 배려 따위 걷어치우고 능력지상주의로 다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록되지 못한 능력주의 사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능력주의보다 더 공정한 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에 기반한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입니다. 제 도래하지도 않은 능력주의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사람을 어리둥절케 합니다 혹시 강사님은 강사님의 성공이 타고난 능력 예를 들면 미모 아내눈 이런 걸로 이룩되었다고 본인 스스로 부당해서 말씀하는 건 아닐 테죠 본인께서는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는 체력 뭐 이런 거였다고 이재영 강사님은 오랜 기간 입시 지도를 하였고 십수년간 현장을 지키며 시기별 입시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분석했었을 뿐입니다 그런 분이 수능을 욕하다니요. 메가스터디 회장 손주원씨가 학벌사회의 종말, 출산율 하락 등으로 교육시장의 붕괴를 예견하던데 뭐 이런 이유로 이재영 강사님도 업종 전환을 위해 본인의 양심에 반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길 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